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파워포인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파워포인트를 좀더 능숙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꼭 바꿔야하는 기본 설정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뭐 오랫동안 만들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파워포인트의 설정만 바꿔주시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리고 더 유용하게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본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파워포인트를 일단 켰는데요. 이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하 버전이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왼쪽 상단 파일을 누르시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가면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할설정은 뭐냐면 파워포인트의 테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에 오피스 테마를 들어가시면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어두운 회색이냐 뭐 색상형이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제가 검정색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많이 할때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미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은 엣지 뭐 웨일 같은 그런 브라우저 등 스마트폰 등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파워포인트를 어둡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오피스테마를 검정으로 놓고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두운 회색으로 놓고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흰색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흰색으로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설정은 언어 교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 교정에서 여기 자동 고침 옵션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걸 누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동 고침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어를 처음으로 쳤을 때 대문자가 나오게끔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설정이 뭐냐면 한영 자동 고침이에요 이 한영 자동 고침이 한글을 썼을 때 영어로 바뀌거나 영어를 썼을 때 갑자기 한글로 바뀌거나 하는 등의 자동 고침 옵션인데요 이것을 해제해 주셔야지만 텍스트를 썼을 때 바뀌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저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를 항상 해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설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입력과 결과라고 되어 있죠? 이 입력이라고 하는 곳에 간단한 약식어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내가 적고 싶은 하나의 단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괄호 열고 E라고 입력할 거고요. 괄호 닫고 여기다가 이지쌤 파워포인 유튜브 라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2 e. 그리고 괄호 닫으면 이지쌤 파워포인트 유튜브라고 텍스트가 떠지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반복되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꼭 설정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설정이냐면 바로 여기 자동복구 정보저장 간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다가 혹시라도 컴퓨터가 꺼지는 것,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자동으로 저장되는 간격을 말해요. 내가 굳이 저장을 누르지 않아도 이게 10분 간격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통 한 5분 정도로 바꿔두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9분 50초까지 작업했던 게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5분으로 바꾸고 있고요. 만약에 파워포인트의 양이 정말 많아서 저장될 때마다 컴퓨터가 느려진다 라고 한다면 10분 또는 20분 정도로 유동성 있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설정이냐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설정인데요 이 설정을 꼭 해주셔야지만 이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가지고 갔을 때 글꼴이 깨지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글꼴이 깨질까봐 걱정하셨던 분들은 여기 있는 파일에 글꼴 포함을 꼭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다른 컴퓨터 갔을 때 글꼴이 깨지지는 않지만 수정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읽기 전용이라는 뜻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모든 문자 포함은 글꼴까지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용량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건 되고 또 어떤 건또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 에 있는 거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읽기 전용으로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글꼴 깨지는 거 싫다 라고 하시면 은 최대한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글꼴의 개수를 줄이셔서 그 글꼴 설치 파일을 같이 저장해서 이 다른 컴퓨터 가서 바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ppt 파일을 만들 때마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고급으로 갈게요 여기 고급으로 가시면은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기본 설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설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컨트롤 Z 뒤로 돌아가기를 20번밖에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뒤로 들어가기를 2 0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작업했었던 내용들은 더 이상 복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최대 150으로 바꿔주시면 실수를 하더라도 뒤로 들어가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하기가 편하겠죠 이 부분은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별표 1 0 0개짜리예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설정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크기 및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 해상도라고 있는데 고화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화질로 해도 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인쇄를 할 때의 품질이나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인쇄를 굳이 많이 하지 않고 어차피 어, 화면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면 전 이걸 한 150ppi 정도로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 정도로 줄여도 화질이 크게 깨지지 않고 용량은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다양한 곳에 뿌려서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알려드릴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리본 메뉴 위나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본 메뉴 아래쪽에 여러 가지 빠른 실행 도구 모음들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놓았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가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는 형태로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글꼴, 글꼴 크기, 글꼴 색을 여기에서 추가를 해뒀고요 여기 명령 선택에 가시면은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있는데 여기 모든 명령을 눌러줄게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안에서 쓸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리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1대1, 16대9, 4대3을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좀 이하 버전이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면 1대1, 16대9, 4대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오른쪽으로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기능들은 뭐냐면은 기능을 선택했을 때그 비율대로 잘리게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리면은 PNG로 붙여넣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PNG로 붙여넣기도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되어 있었던 개체를 바로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항상 추가를 해 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고요 이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설정한 거를 다른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선택해서 모든 사용자 지정 항목 내보내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피스 UI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져오기 사용자 지정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여긴 기 파워포인트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 저절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일도 USB에다가 항상 담아두셨다가 바로바로 바로 설정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방금 전한 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그림 삽입을 정말 많이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림을 마우스 왼쪽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된것 보이시죠? 어? 만약에 난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를 했는데 삭제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여기서 제가 진짜 제 팁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요것만 좀더 추가를 해두세요 여기 정렬 들어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왼쪽 맞춤부터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까지 총 8가지를 다 추가를 해 두세요. 그러면은 훨씬 빠르게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개체들을 정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개체들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뒀었던 이 정렬 기능들을 선택하고 선택하면 빠르게 정렬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파워포인트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옵션 설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기본적인 테마 설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 18포인트에 검정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 텍스트가 싫다 애초에부터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글꼴 크기를 24, 28포인트로 바꿀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꼴인 에스코어 드림이라고 하는 글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씬체를 되게 좋아해요 씬체 가장 얇은 씬체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글자 간격을 좁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텍스트가 제일 기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 텍스트 상자 자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 텍스트 상자 설정 상자로 설정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이거를 톡 선택하게 되면 이 ppt 안에서는 모든 텍스트 상자를 삽입했을 때 기본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미리 설정을 해 두실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도형을 삽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형 삽입을 했을 때 나오는 이 기본 색상이 싫다 라고 하신다면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해 주실 건선 없음이에요 도형은 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상은 저는 옅은 회색을 제일 먼저 해두는 편입니다 옅은 회색을 만들어 두면 살짝 연하게 보이죠?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도형을 삽입했을 때 옅은 회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ppt 를 만들었을 때 하나하나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마지막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 안에 예를 들어서 로고를 집어 넣는다든지즉 내가 이번에 우리 회사의 ppt 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로고를 집어 넣으면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게 틀어지거나 움직이게 된다면 막 왔다갔다 해서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아예 박아버릴 수 있는 방법은 상단 메뉴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주시게 된다면 여기 왼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보시면은 제일 왼쪽 상단이 있어요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 회사 로고를 이미지 삽입을 통해서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슬라이드에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해 줄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마스터북이 닫기만 눌러주시면 마우스로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PT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본 설정들만 해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PPT 작업할 때 훨씬 더 시간제력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PPT를 다루시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은 이지쌤 채널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